아닌데 미안해. 괜찮아. <웃음> 어차피 안,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을 거야. 뭐? 뭐? 빵꾸 가릴란. 이거 해야 돼. 어? 이거 빵꾸 아니야 원래 이런 거야. <웃음> 어, 그래도 안, 안에 빵꾸 인거같이 아니야. 모르니까. 엄마 동물원 갔다가 사자랑 싸워줄게 됐잖아. 그래? 어. <웃음> 사자랑 어어 짜라 싸우는데 여기 할 긁혔어. <웃음> 어, 내가 엄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주무룩. 왜? 이때렸더니사자가앞니발이똑부러졌 어. 그래도 도망지더라어 나나지. <잘난하지>? 하지시원하지 <웃음> 톡톡톡톡 나지지 <쳐야지>. 어. <웃음> 완전 고소해. 느낌이 고소하다고? 어. 미스트가 그러니까 엄마 빨리 뿌려볼게, 잠깐만. 음! 고소하지? 어? 고소하지? 아니, 뭐가 고소해? 고소한데? 음, 상쾌한데? 고소해. 하, 상쾌하다, 진짜. 엄마 사실 세수도 안 해. 너무 잘했어. 너무 잘 그렸어. 띠용, 띠용, 띠용. 만나서 반가워. 내 이름은 헬기야, 헬기. 버티고 있는 거 봐. 이런 거 처음이야, 어, 얘 버티는 어, 거. 아 그래? 어. <웃음> <웃음> 신기하네. 진짜 꿀박지구만 쭉쭉쭉쭉쭉쭉 어, 오 이거 좋아 어, 음, 발림성이 네. 좋다고 아. 촉촉하고 어. 좋아 네, 네 그러네 음. <웃음> 카메라 의식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레디 고 <웃음> 부드러우세요? 겨울에는 보습이 최고 거든요 와 근육질 봐응등 그래? 뚝대 봐너 체리언니 만만치 않은데? 애 <웃음> 이거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보조개 들어가는 건가? 살이 파묻힌 건가? 이게 너무 시원해요 너무 산뜻해요 응. 목욕 끝! 발라볼게요 <웃음> 똥 똥? 똥? 똥? 오이 향이 나네요? 어? 오이 향이 나네요 오이? 응. 그런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시용 오이로 만들었나봐요 오이로요? 이번에는 본인이 발라보실게요? 엄마가 모벨에다 바를게요 <웃음> 얼굴 발라보시고요. <웃음> 이렇게 하니까 나 <너무> 못해. <웃음> 얼굴 발라보세요. <웃음> 되게 촉촉하고. <웃음> 와 지금 막사기고 아니 막사지안 한데거든요. <웃음> <웃음> <웃음> 엎드려 보실게요. 촉촉하시면 엎드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툭툭. 마사지 석탁. 마사지. 다다다다. 레디 고 할게요. 잠깐. <웃음> 이풀어 이풀어 이해볼게요 응. 제대로 말하려면 그리고 코도 이렇게 풀고 모양, 얼굴 표현되면 응. 그래야 말을 제일 똑바로 하거든요 이제 자. 레디 고! 안녕하세요 친구들 와 진짜 진짜 잘나 뭐가? 진짜 잘나 뭐가 잘나 목소리? 어. 어 목소리가 진짜 잘 나오시네요 자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이벤트가 나와서 제가 미리 알르쳐주려고 왔는데요 몽디에스 아저 광고에서 진짜 유명한 건데요 제가 오늘 몽디에스를 사서 진짜 광고 진짜 왔습니다 당근 행구를 검색하며 방금. 당근... 캠그 이벤트가 나올 텐데요. 음. 거기에서 들어가면 몽디에스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걸 클릭하면 오나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못 받은 분처럼 핸드폰에 끼는 걸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개 없어. 몇개 없어. 어떻게 가지? 어떻게?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래. 그건 꽝이에요, 그래.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꽝이 음. 하는 말은 좀 그렇지. 그래? 소아갈까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응. 제... 어, 윙크했네? <웃음> 제가 윙크를 받고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길 바랍니다. 안녕. 안녕. 웅디아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응. 응.